왜울 냐면, 왜그즘울지 이거이거 너무 커 아이거 어이어아무거 아니야. 아 무른 아니야. 무냐 아니야. 이쪽으로 거야? 무슨 무무 <목소리> 아... 아, 아니야. 무무 응? 미끄러워? 미끄러워? 이거. 음 <웃음> 으이으쌰으쌰으쌰 <웃음> 으쩨, 으쩨, 으쩨, 으쩨, 으쩨. 그,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네? 이, 이걸 봐너 거기 올라가야지할수 있어 큰 산을 한번 넘어 봐으쌰으쌰으쌰으아으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회도로